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그런 인포그래픽 디자인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시민 10명 중 7명이 모르는 곳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단순하게 글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 아이콘을 활용해서 만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오른쪽 상단에 물음표 표시 또는 뭐 느낌표라든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고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채워봤는데요 이 이미지의 겉에 좀더 어둡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검정색으로 채워 줄 거고요 투명도를 한 30% 정도 줘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했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원 도형이에요 자 이렇게 원 도형을 위쪽에 조그만하게 두기만 하면 이 일곱 명이라고 하는 게더 강조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사람 아이콘을 삽입할 건데요 이런 사람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를 쓰신다면 삽입 아이콘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 아이콘을 선택해서 삽입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 주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색상을 바꿔 주실 수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서식 지정 들어가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 365를 쓰시면 상단에 그래픽 도구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으로 변환을 눌러서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피스 365가 아니신 분들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 이렇게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이라고 적게 되면 이렇게 사람과 관련한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검색하신 뒤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PNG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색상을 바꾸시고 싶다면 Edit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서 색상을 또내 마음대로 바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NG 형태 512 사이즈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끝! 납니다. 자 이후에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다가 물음표 표시 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 하겠죠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설명선 중에서 말풍선 타원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일단 쉬프트키 누른 채 그려볼게요 뭔가 좀 타원의 형태라서 조금 이상한데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시켜서 진짜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물음표를 크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글꼴도 자 이렇게 물음표 표시와 모양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 다음에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는 글과 도형을 병합 시킬 수가 있어요. 뒤쪽에 있는 도형서 먼저 선택하시고 앞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그리기 도구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병합 결합 눌러주시면. 짜자잔! 도형이 텍스트 모양에 맞춰서 결합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흰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를 작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무엇인가 궁금하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그대로 Ctrl+G 그룹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하셔도 되고요. 이후에는 이것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제는요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복사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Ctrl D를 활용해서 할수 있어요 보세요 Ctrl D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으로 무엇인가 생기죠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놓을게요 톡이 다음 Ctrl D를 연타하면 짜자잔 순식간에 10개로 불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복사할 수 있는 것을 복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떤가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만든 이런 방식 이외에 여러분들의 독창성이 들어가면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파일 구하고 싶으시면 요 유튜브 아래쪽 그리고 댓글창에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